자 여기 보통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.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. 똑같은 역할하는 을 컴포넌트를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만들어봤어요. 이렇게 하면 버튼 태그를 최상위로 하는 컴포넌트가 만들어집니다. 즉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기술입니다. 아참 이거는 백틱이에요. 자 보통의 컴포넌트 안에 CSS를 내장해봤습니다. CSS를 어거지로 객체로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이상한 형태로 코드를 변형해야 되는데 이거 참 싫잖아요. 자, 스타일드 컴파운트에서는 CSS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뿐만 아닙니다. 스타일의 인자로 컴포넌트를 넣어주면 기존의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폰트 크기만 추가된 자식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.